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움직여서 어, 에이 저 돌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되게 거잖아 아, 지금 상황이 오늘 쭈꾸미 낚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애들도 같이 왔어요 어제. 차박 텐트를 가지고. 근데 개 낚시 얘기를 괜히 꺼냈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아... 오늘 신물, 물 굉장히 많이 빠진 날인데 이걸 또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어, 어 짐승 비켜봐. 아빠 그쪽으로 가야돼. <웃음> 그래서 온 가족이 총출동을 했는데 대상호종 박카지예요박카지인데 이거, 어 여기 또 있다. 이 돌개인가? 아 이거 돌, 아, 돌개다 돌개. 대상 오징어바아지고 개낚시하려고 부러진 낚싯대를 쓰레기장에서 저위에 모아져있는데 주웠습니다. 주워서 오징어미끼 오징어미끼를 사가지고 낚시줄 이제 보조용 서브릴 네, 낚시줄을 끊어가지고 미끼를 엮었어요. 주꾸미로 미끼를 하고싶었는데 어욕먹을것 같아가지고 <웃음> 아무튼 미끼를 샀습니다. 이끼를 샀고, 예전에 시어방주제에서는 저는 바카지 낚시를 했었는데 개낚시 어, 오늘 11시 30분이 간조인데 어. 여기 해루질 하신 분께서 아직 30분 더 빠져야 된다고 한 시간이 10시 30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시니까 는 지금쯤이면 가능해야 되는데 맨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해를 완전히 초짜라서 그런지 아 뭐야? 어? 뭔데? 너 모기를 물고 어딘가로 도망갔어 어이 녀석들이 공짜로 모기 먹으려고 하네? 아 우럭인가보다 우럭 우럭 치어 이게 소라 껍데기인지 이걸로 저기 낚시하는 건데 알베기 주꾸미인가 응. 아까는 이거 다 빠져있었는데, 뒤에. 뭐? 집게로 우럭 못 잡을까? 안 잡을까? 아, 그전엔. 그전에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 바카지인가? 바카지다. 새끼 바카지. 아들. 도망가지, 도망가. 응? 여기, 여기, 여기. 응? 어, 거기, 거기. 아니, 더 와서 해야지, 짜자. 응. <웃음> 니가 무슨 가제트팔이야 그 어, 도망가려고 한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돌틈에. 거기다가. 밑에 다 살짝 나와. 아빠가 잡아볼게. 안 나지? 거까지 오겠냐? 저 저기 있는데? 어디 있어? 예, 여기 저기 움직이잖아. 움직이소, 어 움직이잖아.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나와. 살짝, 살짝 살짝. 어 도망가다 도망가다. 조명이 너무 집중해서 비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웃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망갈 거 같은데 조명이 어. 너무 집중되어 있어. 자식이 뭘 부끄러워해? 고 있어. 저기 뭐 뒤에도 있다. 뭐? 아이, 우럭새끼야. 선생님 바카지 좀 있어요? 네, 예, 있어 예. 오, 오, 오, 물었다. 오, 물었다. 어, 어, 언제 히 새끼 바카지인데? 오, 야, 이거 다이나믹하다, 이거. 야, 그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오! 역시 바카지는 도망갈 생각을 하네. 팔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팔이 커가지고. 어, 잡았다 아싸. 어? 총이 어, 어디갔지? 총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거 밖 하지마줘 어 빨리 잡으자 잡아, 잡아잡아자 어? 잡아, 소, 잡아. 소라도 봤어 아니 수수수 아빠 물리면서 나 아야야야야 아야. 이식이나 물었어 나 여기 <웃음> 괜찮아? 아니야 너무 작아서 저기야 나 소라 봤어 손이 어딨어? 예, 네. 어? 사는 거다 사는 거지 이거? 응. 이거 되게 많아? 오오 버려 <웃음> <웃음> 뭐야? 너무 작아 여긴 왜다 작냐? <웃음> 아빠 이거 우리가 세 개나 잡았어 이거 그래 왼손은 내가 이거 세 개나 잡았어 이거 그래 그리고 삽으로 했다면 그냥 삽으로 했다가 그냥 꿈 물면서 잡았는데 그냥 삽질한 거라 아니고 삽질? <웃음> 알았어 아빠가 다시 묶을게 이리 가져와봐 오 어, 사장님이 저기 바깥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하, 진짜 바다는 초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이, 뭐, 저, 비춰줘요? 어, 와그 작은 녀석이 물어도 진짜 아프다 난 순간적으로 이거 아냐? 비춰주세요 이게... 아이 아는... 아, 초보들 진짜 <웃음> 이게 아니, 아빠까지 아닙니다 아 초보잖아요 우리들 두 초보 아닌데? 뭐래? 근데 바깥도 씨... 되게 작다 딱 우리 아들만 하네 이거 되게 잡기싶던데 <웃음> 그냥 그런... <웃음> 응? 손으로 잡아도 못하라고 봤는데 이거? 아, 응? 어? 아 진짜 이거 이것도 아까 조그만 녀석이 빼갔어 하나. 예, 일단은 어저 또. 알겠어요. 저기요 나 렌트 하나 줘. 자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력이 1.5 입니다 1.5 공부를 안하는데 시력이 좋은거야? 그럼 아 TV는 열심히 봤는데 참희한하 공간 주인공이 아이 무슨 노래 노래 주인공은 너야 공간 주인공이 먹이의 주인공은 엄마가 빨라 나 이거 장아 먹어도 돼? 안되지 아니 야 여기 안 아, 고기 들어갔어 응. 왜고기 들어가? 응. <목소리> 이게, 아, 저, 아까 아저씨, 이쪽으로 지나가셔서 그런데, 좀 저쪽으로 가면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이런 돌틈 같은데, 아빠가 시아방님제에서 엄마랑 그 개낚시 데이트도 했었는데, 기억이 다이 연휴에 초등학생 녀석들이 잠잘 생각도 안하고 방학은 무슨 방학이야 연휴지 없습니다 아, 너 지금 목소리 졸려 물고기야 물고기를 먹으려 박카지가 없어 근데 그런 새끼들은 갖고 올수 없잖아 너무 작은데 치어해치어 치여 새끼들 못먹죠 갑각류는 죽은거 같은데 딸손 안다는데 안 이런 데다 한번 놔볼래? 원래 개 낚시는 어 하고 1분 정도 있다가 저쪽에 미끼 아니 미끼가 안 가라앉았잖아. 가라앉았어. 아니 하나도 안 가라앉았어. 저거 원래 이따 돌 묵는 건데 여기 이런데 이거 완전히 오징어 무게로만 가라앉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물고기였나? 뭐 자, 우리 때. 우리 딸 이거, 이거. 아, 어, 어 저기, 조개다. 껍질, 껍질일걸? 어? 저. 미띠봉지 어디갔지? <웃음> <너> 미띠봉지 찾아올게. <웃음> 여기, 통은 어딨어요? 아, 우리 행동반경이 그렇게 크지도 못하니까. 자기 기억력이나 내 기억력이나. 네. 우리는 거 별로 어? 왜? 있었는데?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개큰거 맞아? 그러면 돌틈 같은데 옆에다가 해봐 자기야 찾았어? 어, 네. <웃음> 어, 물었다. 봐봐 아니야 낀 거야 아니야 어? 물었다 잠깐 기대, 기다리고 있어 얘가 치였데 되게 배고픈가봐 아! 어? 물고기야? 물고기 같은데? 아 물고기는 아니네 물고기 물고기 꺼내봐 안 꺼내진다고 어? 야, 안, 안 보인데로 누우면 안되겠다 아니 근 여기에 개가 있었어 큰거 같았는데 이거봐 모기가 엄마의 증 됐어 아니야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옆에 이런데다가, 음. 야, 이 오, 어, 또끌고왔어 이는 날강도. 아니 진짜 이거 지금 힘나니까 꺼내봐, 꺼내봐. 휘긴 자, 식 불. 휘잖아. 어, 앞으로 좀몇 몇 발짝 가서 앞으로 꺼내봐. 힘 싸움, 힘 싸움. 그렇지. 오, 와 크다. 어? 오, 잡았어. 어, 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오, 한한 건했어 우리 딸. 야 역시 짐승은 짐승을 알아보는거나 아, 잡... 꺼내봐, 꺼내봐. 손바닥 반에만만하네와 여기 있구나. 아빠 절대로 이거 박으면 안 돼. 어이이 어, 어! 손으로 들어봐. 아빠 절대로 손으로 꺼내면 안 돼. 어 알았어, 저거. 아빠도 아빠 손가락을 바깥에 먹이로 죽인 싫어. 오케이. 아 이거 집게로 꺼낸 게 아닌데 이게 원래. 자. 뒤집어, 뒤집어. 아, 오케이. 어 진짜 모기가나 잡고 자꾸... 야 이거. 와, 완전 꽈일줄 알았는데. 있었어. 어. 나왔지. 비춰 봐 어, 여기. 떨 우와, 그다 대박. 어디요? 대박. 코. 어, 그거, 거거 내가 잡다 이따, 이따. 자 이제 이제 아들. 아니 맞습니다. 내가 요래를쭉지나가거 봤어 분명 그걸로 오 근데 생각보다 크다 이거 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만 잡으면 네. 진짜 그걸로 짜자 그건 오바야 엄마 어 잘릴 것 같지? 어 저쪽으로 아니 안 잘려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저쪽 옆에 딸 응. 저기요 나 렌털 하나만 여기 다 나도 잠깐만 있다. 이거 엄마가 채워줄게 근데 뭐이지? 야 거긴 안 보이잖아 힘싸움 못하잖아 이이돌 이 그 치어들만 그냥 이게 불 비치면 살짝 움직여. 근데 위장을 엄청나게 잘해. 이 불로 찾아봐 그냥. 어. 진짜 맛있다 오, 음. 어? 저 찌다 고추장찌? 고추찌? 왜, 저, 저 이름이 고추찌야 왜 차차거려 음. 와 저기야 뭐 저기야 천문대 왜 갔냐? 음? 천문대 별. 음. 저쪽 보고 별이 쏟아진다. 아, 우와. 별빛 반짝이는 저하아 <웃음> 보이네. 저 백조다. 응. 어. 박하지가 박하지 다리를 물었다. <웃음> <웃음> 아니 GT 상태가. 민크 뒷다리 껴보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사장들고 <놀람이> 있는데? 뭐 싸움을 이 말려야지 <놀람> 손으로 <손은> 안 돼! 야야야야야야야 <놀람> 야, 야, 야. 야. 아들. <놀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한게 아니고 너 그거 다치잖아 괜찮니? <놀람> 응왜 손으로 왜 손태야 괜찮아 <놀람> 일단 집게집게 암튼 아빠 마음은 안 다쳤어 놀랬잖아. 넷또 그냥. 어? 근데 얘들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데. 어? 아, 손가락 음, 좀 봐. 야, 어. 이거 솔직히 뭐. 이거. 입을 물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오. 오. 오. 어. 와, 대단하다. 한 손가락 하는데 이게. 야, 이거 우리 아들. 이거 이거 나 어제 맨손으로 잡았는데? 그럼 엄마, 조그만한 거였고. 돌 그래. 다쳐. 아, 놀랬잖아.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난 왜냐, 난야 날도 이렇게 좋은데 느끼한 <목소리> 멘트 아빠, 진짜 속이 <웃음> 들었지? 아빠한테는 아직 아기인데 야 장화야 조금 그런 거 신었으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해봐 어, 아니, 조금만한 발짝 정도는 아니지. 안... 응, 어, 조금만 어? 딸, 이, 거 저기 아니야? 이제 내가 낚시하고 암튼 여기 돌 옆에, 나봐. 응, 거기다, 거기다, 거기다. 해놓고 불만 다, 다른 데 비춰. 알았어. 아니, 그, 거기 없으면. 아빠가 좋은 터, 와, 여기. 여기 완전히 바카지 터 같아. 큰돌 진짜 많어. 나 어제 그런 데에서 바카지 를어봤어 고래? 고래가 아니야, 진짜인데. 누가 가짜래? 고래라고 한 거지? 와, 여기 개낚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진짜. 이런 데 많다고 하셨구나. 어? 이거 동인가? <웃음> 아니, 이거 물고기가 약간 동이처럼 생겨가지고. 어? 우럭입니다. <오� chega> 아들, 요요 앞에 떠나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조심 조심 조심 여기, 바닥, 바닥이 안전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안전한지를 살펴보고 저기, 저기? <otros> 음, 여기, 여기, 여기, 저기응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면 가져가겠는데 너무 작다 중간만 하면 가져가자 정기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비고 누나가 너무 피곤하대 아, 나아지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아, 가지, 되겠고, 되겠고, 되겠고. 가만 있어, 소, 소리 지르지 말고. 헤이, 어, 야, 야, 크다 크다. 가만 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찍게도. 오, 완전 커 완전 커. 아, 어서 어서 어서, 가만 있어 있어. 힘써, 메힘싸 어, 가만 있 있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어 오! 오! 오! 오! <웃음> 사장님이 잡아주시려고 오셨는데. 아들, 아들 비켜봐. 와, 아들, 아들, 소원성취했다. 야, 이건 진짜 크다. 나는 잘 잡아서 뒤집어요 돼. 고마 아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빠, 소원성취. 어, 알았어. 방금 뭐가 튀어나올게요, 이렇게는. 뱉어, 빳빳해, 이거. 와, 짜식, 쟤네 진짜 어묵있어. 응 음. 얼른 콜라 아빠랑 배탁해. 개낚시? 응, 아니야. 엄마한테 잘못한 물이 좀 우와. 여쭙게 다 사이즈 진짜 큰데 이거? 이거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게 바가지라면 오. 거 아, 돼. 왜 완전 커 우와, 이거 크다 제, 점점 커지고 있어 어, 점점 커지고 있어 제일 크다 아들 밥이.. 아. 어? 죄송합니다 엄마 손 다치면 어떡해 아니야 번, 이런 거 엄마 손질할 수 있어 저기야 음. 랜턴 좀줘저 앞쪽으로 가자 난 역시 음. 어묵 있는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얘 뒤집어줘 아 갑자기 뭐꼭한 나무 캔을 했는데 아빠도 작은 건줄 알았어 와꽤 음. 크다 음. 이거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얘는 얘는 방세사이즈는아야응 음. 음. 나머지는 작은 애들은 아, 날 이거 좀 가져와. 살려주더라도 아들 아빠가 응. 돌을 아 진짜, 진짜 박하주 손질할 수 있지 응 음, 수술할 수 있어 돌을 우와 돌 하나 쓸 해봤어 해본다고? 우와 짱 큰데? 응 어, 완전 크지? 음. 이거는 바카즈라면 끓여먹으면 맛있겠다 내가 잡은거는? 응? 어? 너가 잡은 것도 너, 아들 아빠가 돌을 돌을 네, 하나 음. 선택을 할게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아빠가 랜덤 비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금방처럼 또뭐 하면? 헉 뛰어 나와 얘가 그래? 아들 이, 이 밑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밑에 어때? 나는 보조 소기다 일단 여기 일단 한, 누나도 좀한 번. 누나도 좀한번 하게 해주지. 아, 아 엔딩 하려고 했는데 렌터코 렌터코. 렌딩 끄기. 저걸 잡은 거 보니까 갑자기 안 졸려졌어. <웃음> 박하지라면 우리 꼭 먹자. 항상 그걸 계속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너 너도 랜턴 비치면 안 되고. 아빠 일단 살짝 해봐. 나안 보이면 잘 못해. 여기 박하지 천국이네. 와저 어, 아저씨 잡아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럼 이해 안해 음. 이런데도 하면 있겠다 구도 음. 어디로 가셨네 음. 와 진짜 빠르시다 쫙이 겨셨네 벌써? 어? 저 정도는 거의 날씬한 아저씨들만 할수 있는거야 아들 한 발짝만 앞에 가가지고 요, 요기다 나봐 요기 이게 내가 마음대로 놓고 싶내게물 빠져야 된다고 하셨구나?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거기 여기, 응.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응. 내가 놓고 싶은데. 응. 안 놔줘, 여기.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야지.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들이 들으려고 힘싸움할 때못 빠져나오잖아.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 놓고 좀 앞쪽에다 놔야지. 그렇지. 자, 바로 도와줄게. 아 이거 돌한번 묶으면 되는데 여기, 여기다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응. 거긴 진짜 있을 것 같아 없으면 진짜 없으면 진짜 용왕님이 아빠 싫어하시는 거예 용왕님 나 좋아하시나? <웃음> 글쎄 우리 아들 밉상이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 아빠만 아들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저... 살짝 붙여봐. 안 돼. 막 먹으려고 오는데, 갑자기 딱 확, 밝아지면 어떻게 하겠어. 박하진 야행성인데, 밤에만 활동하는, 먹이 활동하는. 그냥 사슴벌레만 야행적인데. 지금 여기다가 불 비치는 거는, 우리 아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딱밥 숟가락 뺏는 거랑 똑같아. 딸! 이쪽 비추지 마삼 안 무서웠어요 자기야 우리 딸 때문에 가야되겠다 우리 딸이 안녕 응? 왜 이렇게 안나올까? 아빠가 궁금해서 위치 봤는데 없나봐 아들 이제 가자 저만하면 됐잖아 라면 아니면 아빠도 한번 해볼게 응아빠바깥지 본거 같아 난 낚시 하는거오는데 아닌가? 저 물고기인가? 야 이거 언제 갈아왔냐? 고기였네? 근가 빠른 가왔게은 어디갔어? 되게 웃겼어. <웃음> 아니, 아들. 어, 뭐 있다 그러더니 난 작은 건줄 알았거든, 아빠는. 나이짜식야큰거 아니야, 이거? 뜰채, 뜰채. 뜰채. 이거, 떨체, 떨체. 응? 떨체. 이거, 야.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물, 물, 물, 물, 물 속에서, 물 속에서 뒤집어서. 물, 물 속에서. 줘봐, 아. 줘봐, 줘봐, 줘봐, 줘봐. 됐어, 또. <웃음> 수현이가 나왔다, 이거. <웃음> 어. 자기야, 이거 처리해줘. 나또 나 낚시하게. 아, 어, 알았어. 손 조심해야 돼. 어, 알았어. 아, 어, 뿐 어. 어, 거기다 내려놔봐. 어? 어? 아이고 손잡이 빠쳤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딸 여기, 여기다 놔볼까 이제? 어? 렘, 렌터 비치지 마봐 어, 많이 잡힌다 <목소리> 괜찮아? 나갈 뻔했어 얘 아이 괜찮아 다치지 <목소리> 않았는데 <목소리> 우리 딸 이쪽으로 비치지마 와잘 보셨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웃음> 되게 웃기다. 고기 사백 거야 어디가? <웃음> 잠깐만 물고기야 이리 와. 내가 뭘 뭘. <웃음> 오. <웃음> 많지. 내 거랑 거의 중간 크기 똑같아. 작은 거 살려주고. 응?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야 너 그렇게 졸려 가지고 여기 지금 굴 껍질이. 나중에 밥까지 탕 되겠다 밥까지 탕 말고 라면 밥까지 라면 맛있... 아니 근데 우리 저녁 안 먹었잖아 야 먹었잖아 <웃음> 그 무수히 많이 간 식당은 뭐냐 가가 니가 더 가지가지 뭐 먹었지 우리 기억이 안나 저기 국밥 국밥? 아 우리 뭐 소홀히 국밥 먹었나? 손 덥지 않게 해물 좀... 들어오나보다 어. 어? 거의 이렇게 그렇게 된 데가 좀 많나보다 어. 근데 여기는 없나봐 아이없야얜 어쩌고... 뭐냐? 꽤 크다 영님이 아빠를 싫어하나봐 <웃음> 아빠도 영어님 별로 안좋아하네 사장님, 좀 잡으셨어요? 없어요, 오 <웃음> <웃음> 저희 이거 잡았죠. 아니, 지금 딱다잡 저, 거리연물 봐봐. 어, 되게 크다, 되게 오. 크다. 우와, 원장님, 큰 저, 이런 것뿐이안잡아야짜증네포스게 오셔서 기주기구 하셨어. 이거, 이거 뭐? 이거 개 아니야 이거? 뭐뭐 뭐? 그리고 뭐, 뭐. 어저저저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어디 어디? 아빠야 아빠야 뒤에서 돌 앞에 돌 앞에 돌 앞에 이쪽으로아요거요거요거 이거 이� 아, 이거 앞에 나봐 이거 이거 이거 이 앞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어? 이거 거기 거기 거기 앞에 나봐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나는 내가 우연히 죽은 거 알고 간는에 움직였어 아저저 앞에도 있었어 어 나왔다 나왔다 와 크다. <웃음> 그냥 뜰이대 뜰채, 뜰채. 빨리 빨리 빨리. 찍기로 안 돼. 찍기로 안 돼. 뚫쳇 뚫쳇. 야, 벌써 들어갔어. 올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와, 이거 1.55 합대운투용 없어. 야, 다시 안 되겠어. 찍게줘 봐. 이미 이미 도망간 녀석은. 와, 힘 진짜 세다. 아빠, 당기고는 어디가? 어. 엄마, 아빠가 밀고 있겠어? 기다려, 기다려. 어? 소연아, 소연아. 가. 우와, 에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그래, 잡았잖아. 그래도 잡았잖아. 작다. 아, 근데 여기 여기 있어. 왜 이렇게 활발해, 우와. 애들? 우와. 오늘 이거 와. 어, 우리 껌칠 저런데. 오늘 형선태안 돼, 가까이 가지 마. 그냥 오. 보는 거야. 근데, 안경쓰는게너 진짜 시야 진짜 좋다. 그럼 나는 뭐야? 응? 너도 좋아. 어, 이쪽에 근데 한 마리 못 씻는 거야? 있었다고? 어, 이런 팀들에 맞나 보다. 어, 그런가 봐. 이쪽에서 봤는데 내가 한 마리 이렇게 봐도 돼. 근데 불 비춰도 올 녀석은 오나 봐. 응. 자신감 있는 녀석 아, 여기, 여기 큰거 있었거든. 가바친카지가 로기, 로기, 어. 돌개란 이유가 있어. 또또또 또. 또, 또, 또. 응? 비교해 비교. 아, 솔수나 물물 물결 일으키지 마. 여기. 같아, 응? 여기, 여기 앞 가까이 있다, <웃음> 아 거기. 니이 은근히 가져가네. <웃음> 아닌가? 응? 어? 여기 있었어. 이돌 안에. 우와, 이거 뭐야? 고등어야? 어, 이거 은근히 스릴 있네. 오, 아빠, 아빠 앞에, 아빠,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여기. <웃음> 저, 저, 저, 저, 저 말을 해. 이 자식아. <웃음> 여기. 예, 오호. 네. 자기야, 자기야. 뜰째, 뜰째. 뜰채 뜰째. 뜰째. 또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나만 타봐. 나. 이게. 둘째. 어, 이어어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일단 낚싯대로 좀 닦은 다음에 면연로 여기 여기 조금만 뒤로 나와봐 뒤로 나와봐 야 이게 어? 자그 들지마 거기 내려놔 긴장감 스릴 네. 짱이다 진짜 아, 잡았다 <웃음> 야 진짜 머리 나쁘다 돌개가아니고 돌머리 아니야? 돌머리. <웃음> 도망갈 <웃음> <웃음> 생각을 안해 얘네. 어? 네, 내가 해할게 엄마. 얘를 죽은 거 같은데. 자기야 나또또 또 찾아볼게. 어, 또 찾아봐요. 얘는 아, 찾는 건 내가 아, 잘. 찾는다. 어 근데 어 애들이 더잘 찾는다. 아 엄마. 실력은 내가 더 좋은데. 이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일단 그쪽으로. <웃음> <웃음> 아이 작다 근데. 일단 이맛을 거야. 응? 어? 요요요 요, 요 있잖아 이거. 어디? 요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거 아빠 랜턴 비치는데 여기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여기 잠깐만요. 아 아빠 그쪽으로 해줄게. 야 은근히 긴장감 넘치네 이거 도망갔다 그, 그, 그쪽에서 꼬여 꼬셔 살짝 꼬셔 그쵸 땡겨 땡겨 살짝살짝 살짝. 좀 작긴 하지만 이건 잡고 살려주자 힘이 힘이 세다 아빠 내가 잡으면 안돼? 아니아니아니 아니. 어 그래 저, 저,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땡겨 손맛을 손맛을 본다며 너 바카지도 못 이기는거야? 에이 바보 아니 짱기라며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밀어야지 바깥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렇게 거봐 또또 또 끌어갔어 미끼 없으면 헤엄쳐서 잡아와 전미는 지였는데 <웃음> 어? 네. 장수할 팔자야 가서 여기 좀. 누나 내가 이거 할게 이거? 뭐? 내가 낚시할게 어. 하... 아 이제 가자 그래 가자 자 우리 얼마나 잡았나요? 아들, 이쪽으로 와봐. 자, 이건 일단 너무 작다. 큰 녀석 20마리. 이건 너무 작아. 얘는 키워서 잡아먹자. 그렇지 응. 잠깐만. 어딨어? 아, 센터야 놓지마. 어, 놓지마. 이거 얘가 지금 이거 잡고 있어가지고. 야, 임마 너. 응. 이거봐지가 잡고 있어서. 아우 진짜. 얘 힘이 장난 아니다. 무식하게 힘이 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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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